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오늘은 로또 1010회 화요일 방송 로또용지 분석입니다. 1010회 유튜브 방송 내역은요. 어, 일요일 날 복귀 방송을 했고요. 월요일 날은 대분류 특이 패턴을 방송했습니다. 오늘은 로또 용지 분석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로또 용지 분석 첫 번째입니다. 1 가로라인인데요. 어, 현재 5연멸 중이죠.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4연멸이 다섯 번 있었습니다. 신기록이죠. 이번주는 필출할 거라고, 필출할 걸로 보는데요. 혹시 모르죠. 또 6연멸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주의는 하셔야 되겠어요. 또한 가지 더 보면은요. 2, 3, 4, 5, 6. 여기가 6연멸 중이에요. 1에서부터 현재까지 7연멸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2, 3, 4, 5, 6을 우선 먼저 검 확인해 보시고 없으면 1, 7까지 확인하시면 되게 되겠, 검토하시면 되겠습니다. 2, 3, 4, 5, 6도 1에서부터 현재까지 7연멸이 딱한 번밖에 없었기 때문에 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로또용지 분석 두 번째입니다. 어, 이글수인데요이글수가 어, 현재 8연멸 중이죠.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8연멸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어, 타이 기록이죠. 어, 이번 주에 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확인해 보시고요. 어, 여기 이 이끄스와 칠끄스를 합치면은요 이렇습니다. 어, 여기는 현재 3연멸 중이죠. 어, 그래서 우선 먼저 이끄스에서 찾아보시고 없으면 칠 칠끄스까지 합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세 번째입니다. 12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인수인데요. 이게 현재 7연멸 중이에요. 1에서부터 현재까지 8연멸이 딱두번 있었습니다. 두번 외에는 다 7연멸 이내에서 출을 했어요. 이것도 출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죠. 어, 그러나 8연멸이 두번 있었기 때문에 주의는 하셔야 되겠습니다. 2, 4 26, 38 4수입니다 네 어, 참고하시고요. 다음은 롯도용지분석네 어, 번째입니다. 어, 여기는 현재 장기연멸 중인데요. 어, 6연멸 중입니다. 이래서부터 현재까지 4연멸이 딱 4번 있었는데, 현재 6연멸 신기록 중이에요. 그래서, 어, 출할 가능성이 역시 높은, 높아 보이는데요. 어, 여기에서 1하고 26은, 어, 하늘색으로 칠해놨죠? 어, 요거는, 어, 규칙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하고 26은 어, 규칙수라서, 우선 먼저 40, 12, 28, 45. 이 어, 다섯 수를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1, 26도 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음, 이번 주에 필출할 걸로 보고 있어요 별난카페는요자 다음은 아, 로또 용지 분석 다섯 번째입니다 불주변수에요 불주변수는 매주 올려드리는 거죠 어, 지금 불주변수는 이렇습니다 1, 1 가로라인하고 10, 11, 18, 25 이렇게 어, 역시 번 주에도 불주변수가 좀 가지런히 정리가 되어 있어서 어, 보기가 좀 편하죠. 어, 이 불주변수는 출연빈도가 높기 때문에 어, 그 항상 매주 어, 꼭 확인을 해야 되는 그룹이죠. 음, 여기서 보면 1 가로라인이 어, 그, 루트 용지 분석 1에서, 어, 여기 필출 가능 그룹으로 확인했었죠? 그러니까 우선 먼저, 1, 가로라, 2, 3, 4, 5, 6, 2, 3, 4, 5, 6을 살펴보시고, 어, 없으면 1, 7까지 넣어서 살펴보시고, 여기에도 없으면, 어, 불주변수를 다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여하튼 이 불주변수는 출연빈도가 높기 때문에, 1 가로라인을 우선 먼저 확인해 보시고, 없으면 10, 11, 18, 25까지 이렇게, 어, 나누어서 차근차근 확인하시면 보시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요.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여섯 번째입니다. 이거는 제외 가능할지 어, 확인해 보는 거예요. 어, 여기가 지금 불붙은 그룹인데요. 189, 15. 18915가 현재 어, 11연속 출 중이에요. 어, 1회서부터 현재까지 8연속 출이 딱한번 있었는데, 현재 어, 11주차 계속 나오고 있어요. 18915. 그래서 이번 주에 이게 어, 제외 가능한지 살펴보시라고 올려드리는 건데요. 모르죠. 어, 이게 불붙은 그룹이기 때문에. 아, 지금 11 연속 출중이잖아요. 네, 불붙은 그룹이라서 아, 또12 연속 출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겠고요. 아, 특히 이거 어, 15, 15는 2월 가능 가능 그룹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15 주의를 하셔야 되겠어요. 이거 2월 2월 가능수에도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189, 15가 11 연속 출이라서 꼭 제외다라는 뜻은 아니고요 어, 아, 이게 현재 불 붙은 그룹이니까, 아, 주의는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로, 어, 화요일 루트 용지 분석을 마치고요 어, 필출 삼수크럽 자료도 참고하셔서, 어, 대박 이루시기 바랍니다. 필출 삼수크럽 문 화면 밑에 아래 필출 삼수크로 바로 가기를 누르시면 들어가실 수 있어요. 자,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